그거 국그릇 아닌가요? 국그릇이긴 한데 국그릇을 맨날 국그로만 써야 되는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오늘은 좀 전에 오버워치를 하고 너무 에너지 소비가 심해서 밥을 좀 가져와봤어요 이렇게 먼저 먹고 물 말아서 먹고 일단 뜨끈한 밥에 아 밥만 먹어도 맛있죠. 음이 짭조름하면서도 스팸은 왜 이렇게 맛있지? 음. 잘 익었다 음... 행복한 맛이에요 사실 웬만큼 뭐 시켜먹는 것보다 이 조합이 더 맛있어 상상적이다. 이 밥이 그냥 밥이 아니거든요. 신방꿀 주부님께서 직접 농사지어서 저희한테 주신 쌀이에요. 근데 밥이 달라 뭔가 구수한 맛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적절히 약간 이걸 짠맛도 조금 있고 이총각무 씹어먹는 느낌이 좋잖아요 조선호텔 김치를 샀어요 음쌀 품종은 모르겠네요 김은 대청김 덜덜덜 떨려. 맛있단, 이게 좀 되게. 다로 얇고 바사삭 으스러지는 그런 느낌이요. 바사삭삭 이렇게 가을의 낙엽처럼 굉장히 얇고 매력 있다. 음~~ 세상 스팸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스팸은 진짜 질리지 않습니까? 그냥 물 말아먹기로 했는데 밥이 벌써 부족한 느낌이네 음... 아이고 손 떨려 음, 음, 진짜 밥이 부족하네. 이 김하고 김치 조합도 좋지 않아요? 그냥 반찬 없을때 그냥 김에다가 김치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 물 말아 먹는 거 좋아해서 반은 물 말아 먹을게요. 시원한 얼음물을 가져왔어. 얘는 또 시원하게 먹는 맛입니다. 물이 너무 많나? 잘 섞였으면 한 모금 <웃음> 이런 얼음같이 시원한 물에다가 말아먹으면 밥알이 쫀득 꼬들꼬들, 그밥하나한나에그 한알한알그 씹히는 식감이 살아나거든요. 꼬실꼬실? 음. 아, 시원해. 짜파게티 스팸을 먹어요? 처음 들어보는 조합이다. 음, 김은 아까. 뜨거운 밥에 싸먹었어야 되는데, 김치랑 스팸 먹느라고. <웃음> 어쩜이 통각김치 이 식감은 음... 이제 좀 기운난다 조금씩 배워야 되는데 남아가지고 음... 어? 부족한 쪽한두 숟갈. 자, 음. 너무 빨리 먹었어요. 천천히 이거보다 천천히 먹어야 되나? 너무 정신을 것먹었다 이건 국공기이기도 하고, 밥공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게 거의 물만 남았을 때 반찬 한입 먹고, 이거 한입 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음 <susur> 김은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되니까 지금 딱 기분 좋게 배불러요. 네, 오늘 스팸이랑 김이랑 총각김치는 역시 질립니다, 여러분.